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AHLS LED 헤드라이트 장착입니다 오늘 입구된 차량은 할로겐 사양으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LED 안개등만 별도로 장착이 된 상태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누런 할로겐 전조등이 보입니다 LED의 수명과 직진성, 밝은 광량, 그리고 디자인적 변경으로 인해 교체가 진행되는 케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제품은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오토 레벨링을 지원하는 AHLS 타입 LED 헤드라이트의 모습이고요 할로겐에서 LED를 변경시 반드시 정션 박스를 교체해야 합니다. LED 사양의 헤드라이트를 할로겐 사양에서는 지원하지 않거든요. 올뉴 카니발과 가장 큰차이점으로볼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LED 튜닝인 만큼 오토 헤드 레벨링 센서 장착은 필수입니다. 이게 있어야 차고에 따라 라이트가 상, 하로 자동으로 조사각을 조절하거든요. 순정 커넥터를 이용해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카니발에 맞게끔 모든 배선은 미리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우선 전장품 작업이니 배터리 단자를 분리해줍니다. 별도 보조배터리가 있어 플러스 단자 및 보조배터리 전원도 차단했습니다. 우측 후륜을 탈거합니다. 레벨링 센서를 장착하고요. 외부로 노출된 배선은 흡음 테이프와 골게트 튜브로 마감해 외부의 이물질이나 배기, 브레이크 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홀 고정용 타일을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시켜주고요 탈거였던 우측 후륜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줍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흠집을 방지해 준후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할로겐 라이트를 탈거하고요.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의 헤드라이트 모습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주광원인 하향등의 변화가 있겠지만 상향등 역시 LED로 변경되며 데이라이트가 더욱 길게 뻗어있어 훨씬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로겐에서 LED로 변경시 헤드라이트 커넥터가 맞지 않습니다 커넥터 형상부터 핀 하나하나까지 말이죠 LED 사양 헤드라이트 커넥터에 맞게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콜게트 튜브와 테이핑을 통해 튼튼하게 마감하였고요 신품 헤드라이트를 장착합니다. 고정 볼트를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고요. 기존 할로겐 사양 정션박스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의 정션 박스입니다. 외관 상으로는 전혀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할로겐에서는 LED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션 박스 교체 없이 장착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작동은 물론이고 각종 경고 등의 향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올6 카니발과는 다르게 더뉴 카니발에서는 반드시 정션 박스를 교체하는 이유죠. LED 사양 정션 박스를 장착 후 배터리 단자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전 작동하네요. 프론트 범퍼를 장착합니다 이제 진단기를 이용해 LED 사양에 맞게끔 코딩 작업을 진행합니다 파라미터 세팅 진행시 공차 상태에서 진행 완료였습니다 고장 코드도 확인합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더뉴 카니발 AHS LED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훨씬 밝은 전조등은 물론이고 차량의 느낌 자체가 확 달라졌습니다. LED 라이트와 함께하니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보여주네요. 데이라이트도 램프 끝에서 끝까지 이어져 있어 훨씬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밖으로 나가 야간 시인성을 확인해볼까요? 야간 주행시 훨씬 안정감 있는 주행 환경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상 덱스크류 용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